일주일 전인 1월 26일 새벽 3시 49분 중국 최대의 이슈 지역인 산샤댐 근처인 중국스 찬성 간지장족자치주루딩현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 규모 6.8 강진이 발생한 진앙과는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 2월 3일 중국스 찬성 간지현루딩현에서 또다시 규모 2.8 진원의 깊이는 11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최근 산샤댐 인근 지역에서 계속 하여 지진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1월 11일에는 간수성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월 17일에는 후베이성 향양시 난장현에서 규모 3.6 진원의 깊이는 8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산샤댐을 좌측과 우측 그리고 바로 위에서 비슷한 시기에 산샤댐 인근의 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 중국 서부지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티벳시장지역 그리고 중국 동북삼성 백두산 인근지역까지 중국 전역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2002년 이후 계속하여 분화징후를 보이다 잠잠해졌던 백두산이 깨어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에 발생 중인 중국 전역에서의 연속 강진들이 불안한 근거를 전문가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백두산 천지 인근의 화산성 지진과 그 당시 중국 전역에서의 지진 발생 지역이 현재 2023년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 화산성 지진이 3000회 이상 일어났었으며 특히 2003년에서 2004년에는 한 달에 240번 이상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에 한번꼴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